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빌 비 운명한 연구소 이한입니다. 한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급속도로 입동이 지나면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 어, 여러 가지로 이제 추워지니까 몸도 추워지지만 마음도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번 겨울은 가을 없이 좀 빨리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모두도 월동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주도 간단간단하게 한번 살펴볼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전반적인 운세는 제가 몇달전에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카드를 이렇게 띄워놓을테니까 그거 클릭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첫번째로 간목일간을 이제 볼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간목일간 적었고요 지금 기해월로 들어와서 무토구간이 막 지났어요. 그래서 간목이 잠깐 간목을 만나서 이번 주간에 좀 짧은 구간이지만 하순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간목을 또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어, 이 간목은 어, 힘이 세지 않아요. 현재 이 간목에 비해서는 일간에 있는 간목 입장에서 한 5%, 3% 이렇게 아주 작게 들어온 간목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 어, 굳이 영향을 따지자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조급해지고 초조해질 수 있고 근데 여유를 가지라는 거죠. 여유를 가지시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날 11월 15일 정묘일을 한번 볼 텐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그리고 간목 입장에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신약한 간목 분들께만 유리해질 수 있는 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신약하다는 것은 이제 다른 뜻은 아니고요. 이제 신강의 반대말인데 이 인성과 비경겁제의 기운이 왕성한 경우는 신강이고 나머지는 모두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일진은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인데 신약한 감목에게만 왜 유리하냐 아무래도 제왕지 환경이다 보니까 작업 도중에 감목분들께서 사소하게 다친다거나 아니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시간이나 비용에서 일부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만 돈을 쓰게 된다거나 교통비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나누어서 n분의 1로 비용을 이제 내기로 했는데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 혼자서만 동동 고르면서 지갑을 비우게 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6일 화요일 무진일을 볼 텐데요. 청간지지에 모두 편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쇠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이날은 주변 사람들을 내가 온전하게 내 일을 제쳐놓고 도와주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들을 헌신하면서 보내시게 되는 하루인데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수요일은 17일 기사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이 기토 정제입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 사화이고 병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게 되고 그리고 헌신을 해줘야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역시 연달아서 신약한 감목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일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보겠습니다. 경호일이에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평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사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날인데요. 우선 이날은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역시 연달아서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이거든요 건강이 좀안 좋을 수 있어요 몸이 추워진다거나 또 이제 그만큼 좋은 이점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생각을 정리하고 또 차분하게 내가 그동안의 일을 정리를 할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좋은 점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9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신미일이네요 정관의 에너지가 이렇게 천관에 들어왔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어, 우선 임목, 임묘의 이 기운에 들어온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신약한 분들께는 특히, 관성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많을 때는 도움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금, 관이 많아서 신약해진 분들께만 좋은 조건부가 있고, 신강한 감목분들께는 아무래도 금용신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금요일에또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방해가 좀 많고 간섭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지체되고 지연되는 흐름이 있어요. 금요일까지 들어와야 되는 택배가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내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고 통과가 되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그 결과가 미적미적하고 결국 다음주로 넘어간다거나 주말동안 계속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상황이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0일 토요일은 임신일인데요. 토요일은 천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우선 이렇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특히 이 원숭이 신근 같은 경우는 금생수를 잘해주는 금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절지 환경에 이 감목이 놓이는 상황인데 20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차가워지는 이 계절에 있어서 간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철분이 많이 섞여 들어있는 수분을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진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하던 아니면 신강하던 둘 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일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 방송 보시다 보면 모두가 반대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신약에게 도움이 됐을 때 신강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반대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둘다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20일에 큰 터닝 포인트를 겪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간목분들은 제가 여유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기존 사업을 접거나, 사업자를 폐업을 하시게 되거나, 장사하셨던 것을 접게 되시거나, 기존에 하던 일 자체를 정리하시는, 즉, 퇴사 수순을 밟게 되시는 수도 있으시고, 또 학생 같은 경우는 입시 준비를 하실 때, 기존 공부를 이제 그만두거나, 새로운 공부를 준비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공이 바이올린이었는데 전혀 다른 전공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1일, 일요일은 개요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천간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관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개요의 유금이라고 하는 인자 자체가 금생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약이 무참하게 깨질 수도 있고 미리 예전부터 친구들과 일요일에 분명히 모여서 브런치를 이렇게 여유 있게 즐기기로 했는데 무참하게 깨졌어요. 누가 한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개인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소중한 약속이었는데 깨버렸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말이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상황인데 처음과 말이 너무 달라지는 거죠. 180도 구매 계약을 하셨다거나 계약을 맺었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가치가 있었던 상황이 전혀 가치가 없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이 21일, 일요일에 개요일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목분들께. 그래서 이날 역시도 신약, 신강 모두에게 전부 다 처음으로 또 이틀째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문세는 여기 적혀있는 타이틀처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해월에서 두 번째 구간인 간목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을목 입장에서는 이제 강한 간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목의 영향을 받게 돼서 이동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고 실제로 이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생겨요. 이동이라던가 새 출발, 즉 과거의 무엇과 이제 청산을 하게 되는 과거를 청산하시게 되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간입니다. 자 그럼 그첫 번째 구간이죠. 첫 번째 날짜 11월 15일 정묘일을 보겠습니다. 월요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비견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실제 이 묘라는 환경 자체는 목극토를 굉장히 잘해주고 또, 목생활을 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식상을 끌고 오기가 어렵고, 그로 인한 부분으로 신강 을목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약한 을목분들께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일진입니다. 신약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와, 이제 수 중에서도 목을 도와주는 수, 그리고 목의 기운을 튼튼하게 해주는 목균 기 오행들이 튼튼한 경우에는 신강이고요. 그 나머지는 모두 신약입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강해지고 이 월요일에는 일의 속도 자체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신강한 분들께는 그때 도움되지 못하는 날이고요. 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제 화요일은 무진일인데 청간지지에 보시게 되면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평소에 안 하시던 실수를 하실 수가 있고 뭔가 해보려고 뭔가 잘해 보려고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날이 돼요 그래서 신약한 을목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을목 분들께는 다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기사일인데요. 천간에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돈을 쓸만한 곳이 많아져요. 이 하루 동안 수요일은 그리고 이제 돈뿐만이 아니라 금전에 대한 지출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성에 대한 유혹, 또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식욕에 대한 유혹이 또 많아질 수 있겠죠. 주변에 유혹이 참 많은 하루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신강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신약한 분들께는 의외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일 것이고 더 신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18일 목요일은 경오일이에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의 에너지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의 에너지라서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활기찬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내 상사뿐만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이 호의적으로 다가와주는 친절함을 나에게 보여주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한 분들께는 다소 조건이 하나 붙어요. 무조건 다 좋지는 않고 금이 아주 많은 분들 있죠. 금이 많아서, 이 관성이 많아서, 을목이 약해진 경우에는, 신약해진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신강 포함해서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9일 금요일은 신밀이에요. 이 신밀 밑 속에 또 정화가 품어져 있고, 이게 이제 식신작용을 하게 되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우선은 편관이고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껍데기는 편제입니다.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좀더 여유를 갖게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를 해주게 되는 날입니다. 양보도 해줄 뿐더러 또더 잘해주겠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점수를 딸수 있는 날이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신약한 을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인데, 신강한 을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상이나 제가 용신인 경우에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식상, 재용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말입니다. 20일 토요일은 임신일이 있거든요. 우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과 또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경계 자체가 모호해지는 날이에요. 마치 그것이 이미 내 것인 것 같고, 이미 그 상황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미 나의 현실 자아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와 또 새로운 계획에 대한 희망이 불끈불끈 솟아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 신약한 을목 분들에게는 이제 또 조건이 붙죠. 어, 신약한 경우 중에서도 식상화가 많은 경우에 그래서 목이 약해진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상황인 일진이 되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1일, 일요일은 개유일이에요. 천간에 뜬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마지막 날짜인 만큼, 또 기존의 과거의 그 인연을 정리를 하시게 되고, 새로운 약속을 타인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도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반대로, 이 유가 이제 금생수를 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이제 금용신을 쓰기가 사실 목일간이 쉽지가 않거든요. 신강한 분들께는 정말 소수의 분들에게만 도움이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에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 이번 주간 운세도 한번 살펴봤고 을목분들께 조금이나마 계획 잡으신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친 곳이 바로 병화일간의 표시고요. 이번 주간은 기해월로 이제 바뀐 상황에서 병화가 잠시, 잠시 이번 주간만 간목천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장간을 뜻하는 얘기고요. 실제로 편인 간목을 만나게 되는 이 병화 입장에서는 강한 병화는 아니지만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지혜로워지고, 또 더불어서 활기를 얻게 됩니다. 특히 신약한 병화분들께는 조금 더 활력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근데 신강한 분들께는 다소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첫 번째 날로서 11월 15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정묘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리고 병화가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우선, 신약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신강이 목과 이 화의 기운이 단단하고 뿌리가 제대로 된 곳이 바로 신강한 환경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신약입니다. 자, 그럼 신약에게 뿌리를 만들어주는 상황이 되는 셈이죠. 이 묘라는, 정묘라는 기둥 자체가 신약에게는 어느 정도 그래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신강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족들이나 또는 친구들에게 그 평소와 좀 남다른 변화가 있는 날이에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상황에서는 내 동업자도 될수 있어요 개인적인 경사가 주변 사람에게 혹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무게가 더 있고 그리고 주거와 관련된 변동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월요일에 사무실을 뺀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사, 결혼 축할 일이죠. 포상을 받게 된다거나 승진을 하게 된다거나 본거지로 어, 돌아가게 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화요일 16일 보겠습니다. 무진일이고 청간 지지에 모두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 부하직원에게도 오늘 발언권이 좀 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화요일에 실제 병화일관 분들께서 내 아래에 있는 사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나보다 연륜이 아직 한참 부족한 내 부하직원과 다소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평소보다 병화일관 분들께서 예민하게 행동하고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수 있는 또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이제, 환에는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어서 다소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병화분들께는 그래도 도움이 좀 들어오는 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7일, 수요일이죠. 기사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골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지금까지의 병화분들이 공로를 계속 쌓아왔던 것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평가를 받아왔다면 수요일에는 그 부분에 대한 칭찬, 공로를 인정받게 되는 행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신약한 병화분들, 즉 목이나 화에 기운이 이제 뿌리가 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 원국에 축이나 아니면 유가 없어야만 오늘 일진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별로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8일 목요일은 경호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집중이 오늘 더잘 되고 또 실적과 사업 영업 매출이 오르는 날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요 오늘 매출이 좀 오를 수가 있고요.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어느정도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 이 속에 정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병정화가 계속 들어있죠. 이렇게 화의 기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꼭 봐주시고 저 때문에 다시 그려드렸고요. 19일 금요일은 신미일입니다. 이 속에도 정화가 들어있고 정관에는 정저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요. 지지의 에너지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쇄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우선 이 신미일은 신약한 분들께는 화기운을 보태어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다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 근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것이 이 신미일이라는 기둥 자체가 이 미, 즉 정화를 품고 있어서 통신이라든가 교통의 교란 그러니까 해집어놓는 방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날 교통 통신을 방해하는 인자가 들어옵니다. 그런 장애권들이 생길 수 있는 날 중에 하나고요. 이날도 그리고 본인이 직접 뭔가 나서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없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고 그런 도움이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 20일 토요일은 임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입니다. 병지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다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목화기운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그래도 되는 일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수성이 커지고 이2일은 감수성뿐만이 아니라 감정기복도 생겨요. 감정기복. 감정기복 뭔지 아세요? 기분이 계속 날씨 바뀌듯이 바뀌어요. 수시로.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렇게. 그래서 조용한 장소를 찾게 됩니다. 이상하게 울적하고 또 모래 씹는 맛 같고 사람들이 다 그냥 나한테 시비 거는 것 같고 그래서 토요일에 나만의 공간을 찾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가신다거나 이제 집을 잠깐 좀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시게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 21일 일요일은 개요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를 보시면 정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병화가 사지에 놓이는 날이죠 이제 신유술로 가면서 병화가 모를 합니다 이제 가라앉는다는 뜻이죠 과거의 일 때문에 음~ 내가 매달리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예전에 있었던 추억을 떠올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시는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시기보다는 또 역시 혼자만의 여가를 찾게 되는 여가생활을 즐기시게 되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 컨디션이 오늘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일요일에 신약한 경우만 그러죠. 그래요 또 어, 토요일보다는 좀더 세질 것 같은데 일요일에 이제 토요일 직장을 출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해고에 가까운 그러니까 권고 퇴사라든가 계약 종료 같은 그런 통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신약한 분들께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신약 분들은 신강한 분들께는 그래도 도움이 들어오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동그라미를 오른쪽에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자본인이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이 한자가 정화일간의 표시고요. 우선 보시면 기해월이 시작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죠. 그래서 짧게 정화가 감목이라고 하는 지장간, 즉 정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이 정인의 감목은 강한 감목은 아니에요. 주변 상황에서 음, 특히 이제 주초 월화수목 이 주초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에너지가 상당히 힘만 막 빠져요. 나만 애쓰고 나만 막 애달라고 또 초조해지고 이런 감정들이 이제 막 올라오는데 말 그대로 조급해지는 거죠. 주초에 조급해지고 그리고 또 하지만 이 과정을 떠나서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 자체가 좋습니다. 또 과정이 이제 좀 번거로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과는 좋다는 거.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실적 면에서 좋고 또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있겠다 하는 보람찬 주가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날이 15일 월요일 정묘일입니다. 자, 색깔 바꾸고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정화, 정화가 이제 놓이죠 이 정화가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우선 음간이지만 신약한 분들 그러니까 신약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신강의 반대인데 신강은 목과 화의 기운이 뿌리가 튼튼한 경우예요그 나머지는 모두 신약이고 그래서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신약한 분들 중에서 사주 원래 네 글자 속에 호랑이인이나 아니면 요양미자그니까 양띠거나 호랑이띠도 포함이 되겠죠. 아니면 인시나 미시에도 해당이 돼요. 이런 인이나 미가 있는 경우에는 묘일이 들어옴으로써 하루에 일진이지만 이렇게 인묘 목국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해묘미의 묘미 합으로 또 목국이 형성이 될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목이 형성이 되면은 이 목은 목생화라고 해서 정화의 뿌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서 이 과정에, 이 상황에 해당이 되신다면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반대에 해당하는 신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하지 못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우선 전체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섭섭한 일을 겪게 되는 날이에요. 고맙다는 말을 못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혹사당하는 날이 또될수 있죠. 개인적으로. 뭔가 계속 심부름만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 16일 화요일은 무진일입니다. 또 살펴보자면 청간지지에 모두 상관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온 날이고, 쇠지 환경에 정화의 정화 환경지가 이제 이 쇠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진이라는 환경 자체가 관성이 수의 창고, 즉 관고지가 되는 역할도 합니다. 일진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내가 부하 직원을 도와주게 되는 날이에요. 내가 베푸는 거죠. 내가 재능으로서 돌봐주는 날도 돼요. 그래서 어찌됐던 신약한 정화분들은 화해의 이 힘이 필요한 상황인데 진이 들어와 버리니까 신자진 운동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유리하지 못한 일진이 되는 것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유리한 일진이 된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17일 수요일은 기사일이에요. 자 그러면 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가 들어왔으니까 이 사화는 어떤 지지든지 만나게 됐을 때또 모습을 바꾸는 일진이 일진의 그 지지 운동을 하게 되죠. 식신이 우선 천간에 들어온 상황이고 또 지지로는 겁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왕제 환경에 이렇게 정화가 놓이게 되고 신약한 분들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화 자체가 유나 아니면 축을 만나게 됐을 때 모습을 이제 금국 운동으로 금국화가 되기 때문에 모습을 바꿔버리죠. 이렇게 유나축이 없어야 사실 유리한 일진이다라고 신약분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유리하지 않는 일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17일 수요일의 상황은 어떤 실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날이고 오늘은 또 그만큼 자기 자신을 걸고 하루를 불태우시게 되는 날이에요. 어, 운동선수로 치자면 온몸을 날려서 이렇게 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 날인 거죠. 그 과정을 해서 내가 몸을 날리는 거니까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도 너무, 너무 무리를 하시게 될수 있는 날이에요. 직장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조금 시험 시험 가시라는 뜻이고 이제 18일 목요일은 경호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속에 또 이제 정화 비견이 들어있으니까 처음 해보는 일, 또 처음 내가 접해보는 일들이 넘어올 수가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까지 대해보지 못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예외적인 손님이 들어오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 손님은 어려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귀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결과는 좋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생스럽다고 하더라도 아주 잘 처리해낼 것이고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어쨌든 화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날이다 보니까 좋은 일진이라고 할, 수 있구, 할 수가 있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그러하지 못한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일진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9일 금요일입니다. 신미일이고 편재의 에너지가 이렇게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정화를 품고 있는 미토가 지지로 식신의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관대주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경쟁이 심하겠죠 경쟁이 심한 가운데 이게편제다 보니까 활동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신약 분들께만 이 정화를 품고 있는 미토의 운동으로 들어오다 보니 신약한 분들께만 유리한 일진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강한 분들께는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일진인데 경쟁이 심한 가운데 내가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19일 금요일이에요. 잘해주고도 너무 의욕에 넘쳐서 어떻게 좀 잘해주려다가 하다가 한발 물러서서 포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좋은 날이고 그러지 못하고 내 태도가 맞다, 내 주장이 옳다 이런 것만 계속 관찰하시게 되면 은말 그대로 이 주초에 아까 조급해지는 상황이 바로 이 금요일에 일진이 돼버릴수 있어요. 조급해지는 날이에요. 이 날은 한발 물러서서 관조하십시오 조용히 지켜보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20일 토요일은 임신일인데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예요. 자 여기서 또 임수라고 하는 정관을 품고 있죠.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현재의 마음과 내 감정을 가식적으로 숨겨야 되는 하루입니다, 이 나라. 그래서 SNS에 막 기쁜 척, 웃는 얼굴만 계속 올릴 수 있는데, 눈을 막 울고 있어요. 네, 슬퍼요, 막. 슬퍼도 캔디처럼 막.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이번주는 어찌됐든 본인이 배우는 것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특히 신약한 분들은, 예, 운대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연기하는 것을 단사한테 다 아는 날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21일, 일요일은 개유일입니다. 자, 평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제의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이렇게 정화가 놓이게 되긴 하는데, 본인을 시기하고, 아니면 본인을 질투하고, 이런 소문들이 이제 막, 옹달쌤처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속내 틀어놓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막 다른 곳에 익명으로 내 이야기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또 특히 조심해야 될 것. 능력 있는 분들이 이런 또 행동 잘해요. 나의 재능을 주변 사람들을 위한답시고 공짜로 내 재능을 막 기부하고 이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내 재능을 공짜로 나눠주지 말 것, 그것이 오늘의 테마고 그래서 신약한 분들, 신약한 정화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분들, 정화분들은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한주동안에 간단한 운세를 살펴보았고요. 어, 나는 도깨비불에게 꼭 상담받고 싶다. 뭔가 좀 꼼꼼하게 봐줄 것 같고 내 스타일이다. 나는 꽂혔다 하시는 분들은 제목 오른쪽 아래 클릭해서 상담 신청 읽어보시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태어난 날짜에 이렇게 무토가 있는 분들은 이번 타임라인 꼭 클릭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기해월로 바뀌고 나서 즉 입동 이후에 일주일이 흘렀죠. 그래서 약하지만 무토 입장에서는 갑목이라고 하는 지장간 천간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인데 우선 편관이에요. 그래서 편관 영향을 받게 돼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어찌됐던 집중이 잘되고 또 일을 함에 있어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기는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첫 번째 날로서 월요일 정밀 묘 보겠습니다. 청관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상황이고 지지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인데 겉과 다르게 그러니까 겉은 아무 문제 없어요. 무난하고 잘 흘러가는데 속은 호둥지둥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상황 즉 신약하다는 것은 신강의 반대말인데 화에 그러니까 뜨거운 불기운 화에너지와 이 무토 라던가 아니면 술토가 튼튼한 분들 이런 상황에서는 신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신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신약한 경우에는 어쨌든 뿌리를 보태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격은 떨어지지만 토끼비 오기 때문에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6일 화요일은 무진 일이거든요 천간지지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온 상황이고 자 여기서 이제 관대지 환경에 모터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어 지금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부로 사주 원래 글자에 이제 진과 합쳐서 금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나 아니면 자수 같은 경우에 유나 자 자수 같은 경우는 신자진의 자진합을 일으켜서 또 수국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약한 상황이신 분들은 더 신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나 자가 사실 없어야 되고 유나 자가 있다면 더안 좋아져요. 유나 자가 있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나 자가 있으면 더좋아요 재나 식상화에 그 돌파구를 또 돌아, 그, 그러니까 일으켜주기 때문에 더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요일 16일은요, 어찌됐든 시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대립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나에게 전체적으로는 이로운 과정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어, 무토는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어찌됐든 움직여줘야 되고, 자, 이제 17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기사일입니다. 청간에는 겁재가 그리고 지지로는 편인나 에너지가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집중도도 올라가지만 일의 추진 자체도 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내가 장거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18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경호일입니다 청간에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모터가 놓이는 날이고요 외부 간섭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실적을 얻게 되고 최고의 장사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고 전부 화해이 보탬을 주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9일 금요일은 신미일입니다. 역시 정화를 품고 있겠죠. 그러면 신약한 분들께 당연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식골 금률도 신약에게 도움이 되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는데, 청관이나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겁제어 에너지가 들어와서, 세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굳이 일진을 나눠보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조용하게 경청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조용히 보조를 해줄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인수인계의 가정일, 가정을 이제 들으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영업의 노하우를 들으시러 가시는 상황이라면 금요일이 아주 무난한 날이 되겠죠. 그 다음 20일 토요일은 임신일입니다. 천간에편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어 에너지로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또 편지를 품고 있죠. 자, 그래서 병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인데 과거의 인연과 내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생각이 또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이라한다면꼭 이성적인 인연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만났던 사람 아니면 함께 회사를 다녔던 사람 함께 사업을 했다거나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약한 모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21일 마지막 일요일 보겠습니다. 개요일이고요. 천간에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사지 환경에 모터가 놓이는 날이고요.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현금이나 카드 지출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신약한 무토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유리할 수 있는 일진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흐름을 살펴봤고요. 도깨비불에게 꼭 나는 상담 신청하겠다, 강의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을 먼저 받으셔야 되시고 제목 오른쪽 표시 클릭해서 정도 후에 메시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얘를 먼저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그 한자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고요. 리을과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신강신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방송을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야기하는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그, 이야기 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면, 우선, 신강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화기운과, 그리고 이 기토를 이제 생해주는, 기토에게 보탬을 주는, 그러니까 뭐 미토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미월에 태어났다던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사오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사미라던가, 사오라던가, 이런 식으로 흐름 자체가 뜨거운 쪽으로 이 사주 구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운 쪽으로, 목화, 특히 화가 강한 경우, 그러면 이제 거의 신강 쪽이시고요. 그 나머지, 특히 식상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재성, 겨울에 태어나셨다거나, 겨울에 해당하는 밤이나 새벽에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신약 쪽에 좀 가까우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입동이 지났죠. 입동이 지나고 일주일이 약 흘렀습니다. 이 약한 이제 간목이 시작이 됩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지장관으로 들어온 간목, 즉 정관의 기운에 영향을 받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과정은 좀 소란스러워요. 과정은 소란스럽지만 정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누릅니다. 안정적인 시기가 되고 한마디로 발전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조용하진 않습니다. 간목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뚫고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그첫 번째 날짜 한번 볼게요. 15일 정묘일입니다. 우선 우리 기토일간들 편인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온 상황인데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이죠. 외부의 도움이 일단 없고 혼자서 관공서에다가 내가 서류를 작성을 해서 보내야 하거나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 혹은 건강 관련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가족의 건강이든 나의 건강이든 간에. 자 기토를 보호해주는 이 정묘 기둥의 작용으로 인해서 신약한 기토분들은 도움을 일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토를 보호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강한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힘이 좀 빠지는 거죠 신강 쪽은 그다음 무진은 무진 같은 경우는 겁재가천간지지에 이렇게 들어온 날이에요 화요일이죠 자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인 날이고 재성의 고지니까 재고지라고 해요 이 진토 환경지 자체를 기토 본인을 안팎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외로운 사람들은 특히나 팬층이 생기는 날이에요 팬층이 연예인 같은 경우는 도와주는 사람들 나의 어, 스캔들이 터진 상황인데 그것을 이제 본인에게 아, 이거 아주 인성이 잘 갖춰진 연예인이다 이러면서 좋은 기사 쪽으로 댓글을 막 달아주는 팬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신약한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지만 신강한 기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자수라든가 아니면 유금이 만약에 사주 원곡에 있다그러면더 좋아져요. 더 좋아지는 상황이 바로 신강 쪽이에요. 이날이. 16일. 그래서 어쨌든 본인을 도와주는 기운들이 이날 안팎으로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17일 수요일은 기사일이고, 정관에는 비견, 지지로는 정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제왕제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주변 사람들의 아주 강한 말과 태도와 이런 기운에게 내가 휘둘리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태도나 언행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만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한 분들은 전날과 다르게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천천히 18일 목요일을 한번 지그시 보시면 경호일이 들어왔어요. 청관에는 상관의 기운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사음일로 흘러가니까 지지로는 편인의 기운이 들어와서 정화 편인이 더 이제 세졌죠. 그래서 걸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인데, 이날은 자신감이 생길 만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이제 놓이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요일날. 그리고 평상시에 있는 듯 없는 듯 지냈던 분들도 목요일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강하게 생깁니다. 이제 신약한 기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기운으로 기토를 도와주고 힘을 보태어 주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19일 금요일 신미를 보겠습니다. 청간의 식신이 그리고 지지에 비견이 들어온 상황인데 관성의 관고지가 되겠죠. 그리고 관대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자, 신강한 분들, 신약한 분들 나눠서 또 말씀드리면, 신약한 기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화를 품고 있는 미토다 보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 신강한 경우는 에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날이 돼요. 이날은 또 불합리한 환경을 내가 유리하게끔 뒤집어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본인이 배우게 되는,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가는데 21일 토요일 임신일을 보겠습니다. 청간에는 정제가 들어왔고요.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주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가워지니까 금수로 흘러가니까 당연하겠지만 신약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 것이고 신강에게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부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마트, 스토어 이렇게 돌리는 분들은 유리한 상황이 되는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토요일 이제 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어떤 모임에 참석하게 됐을 때그 모임에서 본인에게 쭉 하고 전부 다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나에게 시선 집중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유리한 상황으로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2십일의 일요일은 개요일입니다. 정간에는 편제의 기운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의 기운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부분입니다. 아, 신약한 분들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차가워지니까 보탬을 받지 못하는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프리랜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날 어떻게 됐던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받는 날이라고 할수 있고 직장에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요일이지만.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연치 않게 윗사람에게 내가 아주 좋은 쪽으로 눈에 띄게 되는 또 상황이 이날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토분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제 나쁜 것은 조심하자 그리고 또 좋은 것은 희망을 또 제가 드리는 방향으로 이 운세방송 대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저는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제가 동그라미 친 경금이라고 이렇게 일간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신약, 신강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어, 신약이라는 것은 금기운이 약한 상황이에요. 경금인데 경호를 이렇게 기둥으로 두고 있다던가 이런 쪽은 이제 신약이고 이 오를 더 튼튼하게 하는 화가 많다거나 아니면 화를 돕는 목이 강하다거나 또는 또 목을 돕는 수가 강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신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동이 지나고 나서도 일주일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은이 경금이 잠깐 간목의 영향을 받아요. 이번 주간에는 간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편제입니다. 신세를 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는 빚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질수 있다는 것을 잘 염두를 해두시고 사람들은 혼자서는 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도움을 주어야만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공격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렇지만 서로 사랑만 하면서 사랑하고 돕고만 살아도 인생은 참 짧아요. 살아있을 때 좋은 말또 사랑한다는 말 아끼는 분들께 듬뿍듬뿍 해 주십시오. 어... 자 그러면 음, 경금문도 한번 볼까요? 월요일에 정묘일이죠. 청간에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희망이 생기는데 괜찮아요. 오전 낮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퇴근 전부터 해서 마무리가 저녁과 밤에 간섭과 또 방해 작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부실해질 수가 있고요. 확실하지 않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거짓 소문들 이런 것도 이제 난무합니다. 이날 월요일은 거짓 소문 알고보니까 진실이 아니더라 이런 일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신약한 경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을 보태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경금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일 화요일은 무진일이에요. 천간지지 모두 편이나 에너지가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인데 식상이 여기서 고지를 이루죠. 약속을 했던 일들, 그동안 계획을 잡았던 일들이 드디어 화요일에 구체화되고 실현이 되기 시작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신약한 경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운으로 들어온 무진이라는 이 기둥 자체가 이제 토생금을 해주는 상황이에요. 무진이라는 기둥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17일 수요일은 기사일이에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온 상황이고 편관이 이렇게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경검이 놓이는 날인데 이제 사속의 경검 비견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경검분들이 본인이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장 간에 는 경검을 향해서 즉 내가 스스로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어 굳이 편한 길로 갈수 있는데 시험 경쟁률에 어마어마한 학교에 지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고3학상이라고, 예를 들어서 경금인데, 현재 나는 지금 입시를 지금 치르고 있는 고삼이다 그런데 운세 방송, 우연히 도깨비로 방송 보게 됐어요. 자, 17일 수요일에 일진이 아주 딱 들어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굳이 편한 길갈수 있는데, 집에서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굳이 시험을 쳐서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가야 하는 국내의 좁은 관문에 있는 학교를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할수 있는 거죠. 그 학교만이 나에게 내가 딱 적격인 전공을 할수 있는 학교라서 유일무이한. 그런데 이 기사일에 조건이 있어요. 신약한 경건무들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는 상황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외에는 다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뭐냐. 유금이나 축토가 원국의 사주 지지 원국에 있다 그러면 이때는 도움이 되고 나머지는 다 별로예요. 그 외에는. 그리고 신강한 분들께는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진이고요 자, 요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일 목요일은 경호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그리고 지지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목욕주 환경에 경겁이 놓이는 날이에요. 본인의 행적을 숨기거나 아니면 이제 감추어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외부에 말을 할수 없는 속사정이 생깁니다. 내부 고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 이 배신자가 되는 거죠. 찍히는 거죠. 하지만 올바르고 정당한 일을 위해서 나는 나가야겠다. 나는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되 라고 하며 목요일에 외기를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경건분들께는 이 목요일의 상황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고 신강한 경금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9일 금요일 신미를 보겠습니다. 겁재가천간에 들어왔고 정화를 또이 관을 품고 있는 미토가 정인의 에너지로 들어왔고요.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 미는 재성인 목의 고지 즉 재고지가 되는 상황이죠. 어, 믿었던 사람들과 구설수에 휩싸이게 되는 상황인데 경금 일간분들이 만약에 예술활동을 하는 연예인이다, 배우다, 가수다 그렇다면 구설이 참 무섭단 말이죠. 근데 말로 인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이중계약이라던가 아니면 소속사 간의 어떤 말로 인한 오해 특히 식사자리, 회식자리에서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십9일 금요일에 경험분들은 식사자리, 회식자리 말 한마디 숨소리 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심. 신약한 분들은 우선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분들은 이 금요일에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일진입니다. 이제 20일 토요일은 임신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로는 식신 임수, 임수를 품고 있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경감이 놓이는 날인데 사업에서 희망이 보이고요. 그래서 사업가 분들은 유리하고요. 또 본인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날이에요. 이제 신약한 분들께는 역시나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경검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죠. 그 다음에 21일 아, 개요일 일요일을 볼텐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경검이 놓이는 날이고 정밀한 작업을 해내기에는 아주 좋은 날이지만 쉬면서 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혼자서 되도록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작사, 작곡을 하신다거나 어, 음반 작업 하시는 것 말고도 예술활동이라던가 아니면 혼자서 이제 뭔가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는 분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내 속을 긁을 일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그냥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역시 기룡을 받을 건데 신약한 경건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제목 오른쪽 클릭해서 상담 신청 봐주시고요. 저는 다음 일간으로 또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태어난 날짜 그 만세력을 뽑았을 때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저렇게 생긴 우리 라면봉지에서 많이 볼수 있는 한자죠 입동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됐고 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이 15월부터 약 일주일 동안은 신금일간이 지장간으로 만나게 되는 글자가 강하지는 않지만 간목이 잠깐 들어와요 그래서 이 글자는 육친으로는 정제라고 저희가 부르는 글자인데 어 전체적으로는 신근분들께 신약신강 상관없이 생계에 대한 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활로에 대한 애로가 전체적으로 큰 방해작업으로 들어와서 고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민해질 수 있고 어떤 분들께는 그것이 기회로 또 삼을 수 있는 절로의 찬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꾸준하게, 무난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분들께는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첫 번째 날로 15일의 정묘일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화균이 천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평관의 기운이 천간으로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지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소속을 바꾸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팀이 바뀐다거나 하시는 일의 소속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예전에 이제 망했던 업무에 내가 다시 손을 대거나 프로젝트에 투입이 될수 있습니다. 약간 예산 때문에 접었던 사업들, 이런 곳에 이제 배치가 될수 있고, 거기에 이제 투입이 될수 있는 거죠. 아니면 사업 걸어서 손을 댈수 있고, 막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없어서 제쳐두었던 품목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진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기운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신약한 케이스인데, 이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신강한 분들, 금이 너무 많은 분들, 너무 과한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6일 화요일은 무진일이에요. 무진일의 진이라는 환경 자체가 이제 수의 창고, 즉 식상고에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 청간 지지에 모두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인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입니다. 계약이나 약속들이 계속 말이 바뀌어요 번복이 되고 또 간섭도 받아서 전체적으로 느려지고 장애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통신이라던가 아니면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기관사업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제 운세는 국내 고개 다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세요 장애권 생길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일 수도 있겠지만 인재에도 해당이 될수 있고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금기운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날에 신약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신강한 분들께는 반대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17일 수요일은 기사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지지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속에도 경검을 품고 있죠. 겁제입니다. 그래서 사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는 날인데요. 약속이나 계약이나 어쨌든 구매 관련된 서로의 협약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중단되는 변수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고 신약한 분들 즉 금기운이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유금이나 축토가 원곡에 있어야 더 좋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유금이나 축토가 없어야 좋아요. 이거는 이제 유금이나 축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없어야 좋은 부분이에요. 말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금이나 축토가 있어야 사유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이 생겨요. 그래서 금을 보태어주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고 유금이나 축토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안 좋은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강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금이 많기 때문에 유금이나 축도가 있게 되면 더 과하기 때문에 없어야 좋은 거예요. 자요렇게 적어드렸고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8일 목요일은 경호일인데요. 겁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사오미로 화 이렇게 광국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이에요. 어, 같이 일하시는 동료, 상사도 될수 있고 함께 일하는 바로 옆자리 동료도 될수 있는데 아니면 친구 지인도 되겠죠. 이분들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뭐곧 그 친구의 결혼식이 있다. 그런데 축의금 얼마가 좋을 거냐? 이 얘기가 오고 가다가 서로 좀 이상한 어 내가 돈 밝히는 친구인가?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말이라던가 태도로 인해서 이제 좀 사이가 좀 벌어지는 거죠. 간극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신약한 이 신금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강한 신금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19일 금요일은 신미일인데, 청관에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이제 정화를 품고 있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음, 세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인데, 이 미라는 것도 재성이 모고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라고 불러요. 환경지 자체가. 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우선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나를 도와주는 기회라던가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나를 도와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는, 도움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신금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좀 도움이 이제 덜 들어오고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신강한 신금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오는 하루고요. 이제 20일 토요일은 임신일인데 정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에요. 어, 강한 성격이 음, 부각이 되고 드러나고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날인데 이 과정에서 소수의 약자들에 대한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신약한 신근모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지만 신강한 신근모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의 강한 성격, 나의 예리한 말, 나의 강한 이 세게 보이는 부분들이 상대방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라 거죠. 그 다음 21일 일요일입니다. 개요일인데요. 청간에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오늘은 뭘 해도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거야. 내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해요. 또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아주 듬뿍듬뿍 얻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이상하게 엄마 일을 돕고 싶어요. 내가 신금 아기인데 엄마 요리도 돕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아니면 아버지가 작업실에서 뭔가 잘안돼 가지고 막 힘들어 하고 이제 그걸 내가 도와줬어요 아주 아주 사소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나를 엄청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5쩜너 이런 재주가 다 있냐고 그래서 그날 저녁 메뉴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신약한 신근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있고요 이틀째로 신강한 신근분들께는 이제 역시 이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도깨비불에게 상담받고 싶다! 이분께 꼭 배우고 싶다! 하시면 제목 오른쪽에 클릭하셔서 꼭 정독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신중하게 대신 결정하셔야 되고,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작게 그리겠습니다.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저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임수일간 이 파트를 봐주시면 되고요. 입동이 지난주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약 흘렀고 이번 주간에는 약하지만 임수가 간목이라고 하는 식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이 식신은 지금 형태가 강한 형태는 아니에요 지장간으로 잠깐 들어온 부분이고 식신이 임수와 만나게 되면서 식신이 이제 도움을 받죠 근데 식신이란 무기는 엄청 중요해요 우리의 수면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쉬고 계셨던 분들은 회생이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에요 임술관이에요. 어, 엄청 바빠지고 할 일이 생긴다는 뜻은 주저앉았던 사람이 다시 기회를 얻는다는 말도 돼요. 적어놓을게요. 주저앉았던 사람은 다시 기회를 얻는다. 바빠진다. 할 일도 생긴다. 댓글에 요약글 가끔 적으시는 분들 계시던데 적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챙겨드릴 거니까 영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첫째 날 보겠습니다. 15일 월요일입니다. 정묘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 됩니다.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날 인터넷 뱅킹 폰뱅킹을 통한 송금은 신중하시는 것이 좋아요. 돈이 분산되는 형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한 분들 어, 금수구간이 금수에너지가 약한 분들 그러니까 금수가 필요한 분들이겠죠. 금수가 필요한 분들 이분들은 말 그대로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고 반면 금수가 강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16일 화요일 무진일을 보겠습니다. 청간지지에 모두 편관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인 상황이고 어, 본인이 계신 이 포지션이 흔들리는 날이 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선택사항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선택해야 되냐, 저거 선택해야 되냐. 연예인 같으면 전 소속사로 내가 계속 의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소속사로 나의 발전을 위해서 선택을,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적이나 매출이나 또 평판은 좀 저조해지는 상황이에요. 장사를 하시던, 영업을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직장인이 되시던, 오늘 집중도 잘안 되실 수가 있고 남의 떡이 더커 보일 수가 있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금수가 필요한 분들 있죠. 신약한 임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 원곡에 이제 진유합이 되면 금이 생기죠. 이렇게 금인성을 만들 수 있는 유금이 있거나 아니면 자수가 들어와서 자진합을 해서 수기운 비겁화를 이룰 수 있는 유금이나 이 자수가 있게 되면 더 유리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별로고요. 신강한 음, 임소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일 수요일을 볼 텐데 기사일이에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입니다.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에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게 되고 또 본인의 소속을 바꾸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직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음, 이것도 이제 조건이 있어요. 어쨌든 이 사회에서 상황을 바꾸게 되는 거죠. 이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사주 원곡에 유금이나 축토, 즉 사유축 금곡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금이 들어오게 되면 은 금국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은 도움이 되겠죠. 이게 있어야 좋아요. 이게 있어야 더 유리해져요. 그런데 신강한 임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유금이나 축토가 없어야 좋아요. 나머지는 다 아니라고 보십니다. 나머지는 다 불리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지냐 보시면 되고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일 목요일은 경호일입니다. 경호일은 청간에 보시면 경금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로 보시면 정제 오화가 들어와 있어서 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어 실현되지 않을 게 뻔한 정말 뒤끝이 무책임한 거래나 구매나 약속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날 어쨌든 간에 모든 거래나 말에서 나가는 것들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신약한 임수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 할 것이고, 신강한 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오미로 흘러가니까 화는 이제 재성화가 되는 거죠. 실속을 차리려고 한다면, 이 재성 활동으로 이어지는 수, 목, 금요일에 조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바빠집니다. 내가 외부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19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신미일이죠. 정이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이 미토가 식상의 고지가 되죠 목의 식상고, 식상고가 되고 미토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아 아니죠 양지네요 저 인묘지로써 써서까요? 인묘지는 아니죠 양지죠 양지 환경에 이게 절태형으로 놓이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음, 신미라는 이 기둥을 맞이한 임수분들은 여러 가지 직업 형태가 있겠지만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본다면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이 날이 정화를 또 품고 있고 자신의 재능 판매 목적을 이 미가 사실 이제 익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익으면 익을수록 임색이 유리해요. 나의 재능, 나의 판매, 내가 작곡한 음악들 이런 것들 상당히 먼 거리까지 전달이 될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달린 날이죠 이 날, 이 미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직 도착은 안 됐지만 아마 오후, 저녁 이때 일지는 있지만 발현이 될것 같고 그래서 판매 전략 세우실 때도 오전보다는 오후, 저녁 이때가 더 좋아요 그래서 신약, 신약한 신금분들께는 이 금요일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하겠지만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재관이 용신일 때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0일 토요일은 임신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입니다. 역시 임수를 품고 있죠.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짜잔하고 나타나고 또 실제로 기회를 얻게 되실 거고요. 또, 정말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구해져요. 그래서, 어, 이 신금이 이제, 이 신금이란 지지 자체도 금생수를 아주 잘하는 지지거든요. 그래서 힘을 보태주는 쪽이라 신약한 분들께는 아주 좋은 날이고요. 그 다음에 신강한 신금 분들께는 다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21일 개요일은요. 겁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먼 곳으로 내가 이주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원래 본가에 있었는데 나만의 사무실이나 나만의 오피스텔을 얻어서 드디어 분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부모님께 아 저희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라고 선언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진이니까 일진이기 때문에 기회라고 하는 이첫 겨울 안에서 움직이다가좀 불안정한 부분은 있어요. 간목의 보호 아래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힘을 얻는 상황이라서 신약한 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신강한 임수분들께는 다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나는 도깨비불림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입동이 시작되고 나서 개수분들은 이번 주부터 약하지만 간목이라고 하는 상관의 지장간, 이 청관 에너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상관이 개수를 만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약해서 다행이긴 한데, 간목의 성장 자체가 잠깐 멈추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수분들께는 어쨌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잠깐 정체응상을, 정체 시기를 겪을 수 있는 일주일이에요. 짧아서 다행이죠. 오늘 항상 좋은 게 조금 왔다가 또 나쁜 게 왔다가 좋은 게 왔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흘러가요 자 그럼 첫 번째 흐름 보겠습니다 정묘일인데 청관에는 편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놓였습니다 근데 말만 장생지구요 장생 역할을 사실 못해요 어이 묘목이 두 개로 쪼개진 이 묘목의 특성 자체가 묘 자체가 묘목이긴 한데 이게 목생활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수에게는 소득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어요. 월요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내가 사업주고 가게 주인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에게 일손만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뭐~ 동갑이고 집도 가깝고 막 이것저것 자식 얘기 나오고 막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가지고 막 자기 개인사를 막 주저주저 털어놓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참으셔야 됩니다. 계속 근데 또 마음이 약해서 하나라도 막 덮어 주게 되면 또막 끊임없이 또 나오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되도록 털어놓지 말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선에서만 만족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해 주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잘해 주는 선에서 그걸로서 그냥 만족을 해야지 그분에게 오히려 마음 상하는 말을 듣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상처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기대하지 마라 그냥 그 얘기예요. 그냥 그 선에서만 그치란 얘기고 신약한 기수분들 같은 경우는 즉 수기운이 약한 필요한 분들이겠죠. 수기운이 필요한 분들. 금수균이 필요한 개수분들께는 신약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개수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 일진입니다. 이제 16일 무진일을 볼텐데 정관이 청관지지에 들어온 일진이고요.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인 날이에요. 외롭습니다. 그런데 외로운 가운데 나는 발전하게 되는 날입니다. 실력이 쑥쑥 올라갑니다. 오히려 이날 나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매뉴얼도 한번더 보게 되고 인터넷에서 좀더 도움이 될 만한 지식들을 또 모으게 되고 숙지하게 되고 한번쭉또내 것으로 만들게 되는 자신의 고독한 업그레이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또 있습니다. 신약한 분들, 즉 금수의 기운이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사주 원곡에 금을 이룰 수 있는 유금이나 아니면 수 합을 신자진의 자진 수 신자진의 합을 이룰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자진이죠 이 유나 자수가 있는 분들이라면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일진이고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 7일 수요일은 기사일인데요 천간에 평관의 기운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의지하고 싶고 의존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싶은데 내 스스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그냥 빨리 물어보려고 하고 머리를 쓰기보다는 그냥 가서 물어보는 게 빠르니까 좀 귀찮게 할수 있어요. 내 신약한 개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사, 사화와 사유축 합을 일으킬 수 있는 유금이나 축토가 있으면 있으면 좀더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금을 이제 이루니까 근데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유금이나 축토가 없어야 좀더 유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일 목요일 경호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입니다. 절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 원래 해왔던 학업을 중단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될수 있습니다. 아 나는 그냥 돈 버는 게 좋아. 학교는 여기까지만 다니겠어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전혀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어, 한번 우리 스타트업을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잠깐만 가게를 한달 동안 쉬고 내가 다른 곳에 스마트 스토어를 굴려서 한번 택배를 가지고 매출 한번 끌어내 보겠다.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한 기수분들 같은 경우는 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지만 신강한 기수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입니다. 자 이렇게 또 재성 방향으로 또 흘러가죠. 3일이 19일 금요일부터 보겠습니다. 10일인데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제 이제 인묘지가 되죠. 이인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이미토라는 환경지 자체는 식상고에 해당이 돼요. 식상이 창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제 모여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디어가 정체가 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상 자체가 시원시원하게 뚫리지 못하고 계속 이제 좀 지치가 돼요.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가 많이 들어옵니다. 장애권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전산이 잘안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내 것만 이상해요. 어 그래서 하루종일 좀좀 뭔가 좀잘 안될 수가 있는데 신약한 계수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강한 계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일 토요일은 임신일인데 청간에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는 상황인데 도와주는 사람들의 어, 배신을 내가 겪을 수 있어요. 나 도와주러 왔다가 오히려 뒤통수 치는 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대인관계 관련으로 이제 좀 힘이 많이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제 왕따시키는 것 같고 어, 나만 빼놓고 식사를 간다거나 내 말을 그냥 투명인간 취급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개수분들 중에서. 그런데 음, 신약한 분들께는 그래도 전달하고 좀 다른 게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개수분들께는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금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21일 일요일은 개요일입니다. 같은 에너지니까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어, 이 날은 또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개수분들이 트집을 트집이라고 할게 나쁘게 풀리면 이게 트집인데 지적을 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대인관계 문제가 아니라 기수분들이 갑자기 어떤 몸의 건강 문제를 자각을 하게 돼요 아, 뭔가 몽우리가 만져진다거나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하시는데 일부 내 몸의 어떤 옆구리에 이렇게 염증 같은게 있어서 손으로 그걸 잡게 된거 몽우리를 아니면 이제 특정 부위가 아파요 옆구리가 아파서 아유 뭔가 초음파 검사를 좀 받아 봐야 되나 어, 속이 좀 이상한데 이물감이 드는데 이런식으로 다음 주에 주가 시작되자마자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야지 이렇게 건강 문제를 자각하게 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신약한 분들께 역시 이째 유리한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유리하지 않은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개소분들의운세를또 확인을 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제목 오른쪽에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 꼭 정독하시고 ]한테 상담 문의나 강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반이 거의 1년 지금 가까이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강의반을 지금 만들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곧 졸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에 열지 1월에 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기초 기초 기초 기초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 저의 독학했던 이생 고생했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